지독교 신앙의 많은 핵심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 다시 말하면, 고난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보면 수고할 것과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오는데 고난의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그냥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독용어로 다시 연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단, 같이 봅시다. 연단, 환란 연단과 환란과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올때 우리가 이걸 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야구보에서는 말씀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것 인내해야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의 내게 올 분기시나 상급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연단을 받게 되는데 연단을 통해서 연단 받을 때는 내가 왜 연단을 받는지 궁금증도 많고 시험이 오기도 하지만, 나중에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들 자신이 정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급 할렐루야! 네. 연단이나 시험이나 환란이 왔을 때는 이것 가지고 논쟁거리가 돼요. 논쟁거리, 욥기에 대표적으로 욥기에 보면... 욕에게 오는 시험과 혼란과 고난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욕을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이건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형식은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까는 이야기입니다 너 문제가 많잖아 시험이 왜 왔는 줄 알아?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아? 야 멀쩡하게 네 마누라가 왜 죽었는데 네 자식들이 왜 죽었는데 너 죄가 있어서 그래 친구들이 너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지었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를 가지고 욕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결론은 욕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화할 때 그런 대화가 많아요 우회적으로 이야기해서 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로만 들었던 이기구멍으로 성경 지식으로 자기 배움과 지식과 들은 것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지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들었던 것보다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응답은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귀로 네. 듣는 것은 응답이 소문일지라도 내가 온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야 그게 응답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만족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든 겁대기는 들보는 것처럼 보아도 하나님은 계속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으로 올라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그냥 가만 놔두시잖아요 다글다글 들볶고시고팍 푸시 하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푸시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가 되고 타락이 되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타생해졌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일라게 된다니까요. 아, 요새는 귀신이 나를 공격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를 물로 보나? 나를 우습게 보나? 뭐, 젊은 친구들이 알지 모르지만, 혹시 귀신이 나를 흑살이 껍데기로 보나? 그게 뭔지 아세요? 흑살이, 솔로몬, 흑살이 껍데기 뭔지 알아? 화투를 쳐봤어야지, 알지? 홍살이 흑살이 몰라. 때까지가 안 묻었군. 도박판에 가면 화투 가지고 이거 해. 한번 해볼게요. 하면 어떻게 될까? 어? 손이 이렇게 오그라지지 않을까? 말씀을 빗나가면 안 돼요.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몰라서 내가 지금 말을 돌리는 거 지금. 어디까지 했지 내가? 홍사리, 흑사리 갑자기. <웃음> 아, 제대로 들었군. <웃음> 예레임, <예레인문데이>. 문대임. <웃음> 또 퐁당퐁당.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고난이 조용히 하세요. 앙중앙중 하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귀로 들은 것 가지고는 약하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욕 같은 사람을, 가족 식구들 다 희생시켜가면서, 욕의 믿음이 뭔지, 믿음의 결말은 뭔지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생존만을 위해 생존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생물들이 많아요.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한다 연단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던져져 봐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의 속에 감춰진 것은 욕심인데 욕심이 정상적일 때는 편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 속에 있는 것이 정나라한 환경을 당하면 드러난다 나도 모르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금이 되기 전에는 광물질 금 성분이 섞여 있는 그냥 원석이야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 금덩어리 원석 여기서 간추려 내야 되는데 그냥 간추려지는 게 아니에요 빠개버리고 불수천도 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래서 물처럼 탁 흐르고, 흐르고, 걸르고, 걸르고, 걸러서 금이 아닌 성분, 보석이 아닌 성분들은 다 제가 돼버리고요. 진짜 금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정금이될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더 진하게 인도를 받을 수있을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귀로 들었었다니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티끌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끼얹으면서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욕은 죽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이 죽어도 욕은 절대 죽지 않아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저주해도 절대 죽지 않아요. 누가 핏불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도 욕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믿음이 있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은 죄때문에 충격받으니까 죽잖아요 사람이 다 예?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의 가족들 나의 손주들 나의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혹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지옥에 갈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타락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묵회자 예. 자식이라고 지옥 안 가요 예. 4대째 5대째 순교자 집안이라고 지옥 안 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체북 가야 돼 나는. 예. 내가 오늘 그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천국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나 자녀들이나 누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안 갔으면 좋겠지만 소원은 그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구원은 하나님과 그 자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기도는 하지만 최소한이라 최대한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다더중것은 내가 천국 가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는 혈연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 나라에 가자는 이런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천국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붙잡는 거야 서울시장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듣는 소문에는 나도 들었지만 그 사람이 어느 교회안수집사래예요 근데 전혀 교회 색깔이 안 보여 집사 색깔이 안 보여 기독교 색채가 안 보여 하는지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한것 같은데 성소투자들동성연회자들 그 사람들 뭐 집회한데도 사인해주고 허가해주고 많이 그랬던 분이에요 뭐 비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가정한 일이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될 일들이 있고 꼭 해야만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아니라도 목에 칼이 들어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기 싫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성년이 이거는 가정한 일이에요. 내 느낌에 나는 남성적인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남성 홀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러도막 삐질 것 같아요 삐진 것 같아가 아니라 삐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나 요새 이상해 지금까지 남성으로 살았는데 6 0이 되니까 여성인 것 같아요 어머 어, 아름다워라 내가 오늘 왜 이러지? 꽃한 송이를 봤어 어머 아름다워 저 모습이 너무 멋있어 이름을 김리수로 지어야 되겠다? <웃음> 눈치 빠른 사람은알 거야 나는 성이 하씨가 아니야 김씨야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내가 남성으로의 삶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6 0이 돼서 이태원 가자 이태원에 뭐가 있는데? 성전환 수술하는 데가 있대야 또 동생 날들 그런데 모인 데가 있대요. 그러면 내가 내 느낌에, 내 기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 여성적이야 성격이. 그럼 여자를 확 바꿔버려? 이런 개 같은 인간들. 태어나면서.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미 성별이 딱돼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때 아이가 너무 조용해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러면 너는 남자야 집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느낌으로 살지 마 감정으로 살지 마 여러분 느낌과 감정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성장하면서 귀신이 또 역사하고 요 온갖 장령이 역사하잖아요 지금 이제 수고하고 묵을짐이대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되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금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걸러지고, 걸러지고, 걸러지다 정금이 되니까. 요 분, 알았던, 못 알았던 그가 나를 단련시키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아마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차원에서 미래를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막 매일매일 버텨가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할 때, 믿음이 들어가는 말을 자꾸만 해야 되고요 이해가 안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왜내 자식이 죽고 왜내 아내가 나를 주자고 나고왜내 몸에는 문둥병처럼 악창이 들어가지고 왜벌어지가막막 기왓장전을 뻑뻑 긁어도 긁어도 쉬운지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왜왜 왜왜 몰라 몰라요 그래도 왜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색깔이 더 강한 거야 할렐루야 내가 늘 해왔던 찬송의 능력이 더 강해요. 내가 기도가 더 강해요. 구들로 와서 막 말로 막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지만 그것보다 내가 내, 내 믿음이 더 기도가 강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지만 날마다 쳐서 복종하면서 버텨나가는 거예요. 매일. 오늘 짐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짐짓는 요령이 나오고 짐짓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하가 무거운 짐짓자들아 다내길 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오려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멍에 매는 것을 배우라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멍에가 있어요 멍에 십자가가 있어요 부모가 십자가인 사람 아들이 딸이 십자가인 사람 아내가 십자가인 사람 남편이 십자가인 사람 십자가는 말 그대로 짐덩어리에 짐덩어리 내가 져야 될짐덩어리에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될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이게 짐덩어리에 오물덩어리 짐덩어리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질 것인가 오늘도 그 집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내가 오늘 내 동생을 만나서 야또술 먹으냐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한배 속에서 나왔는데 평생에 술을 한번두번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술을 먹냐 과거의 청년의 회장이 교회 집사가 그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동생이 나를 너무 우지했어요. 산에 가자. 산에 가서. 야, 오늘 산에 가서 방언기도 받자. 산에 데려와가지고. 팍! 상하석 가서 막 같이 막 방언기도 하고. 방언 이렇게 하면 좋아. 방언이 터질 거야. 팍. 눈이 막 허벅지까지 푹푹 쌓이는데도 같이 산에 가서. 아침에 출근하는데도 밤새도록 금요일날 또 산에 가서 기도 또 우리 형님하고 또 같이 신앙 우리 가족들이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했을 때 형제들이 할 때는 내가 주동자가 가지서 오늘 산에 갑시다 산에 가서 이런날 누운 비가 오고 천둥치고 벼락치고 이럴때 가서 산에 가서 벼락 맞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술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 벼락치고 벼랑을 맞아 버리면 되지 뭐 전에 내가 그 얘기했나요? 그 삼께도 가데 그냥 삼각산 밑에 사자바이 아니고 밧줄, 새 밧줄 타고 올라가서 절벽에 벼랑 위로 올라가요 우리는 배군데 맨 정상 거기서 쫙쫙 기도하는 거야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내가 가야 돼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같이 가서 영하 20도 30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하다보면 요 온몸이 불덩어리고 바위가 불덩어리요 바위가 불덩어리 그럼 모두 다 벗어요 남자들만 있으니까 막울털 벗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비 맞으면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에 한열배 그러니까 목젖에서 피가막솟구치서 나오는데 열받으면 막 바위를 주먹으로 치면 손이 다 까져있고 멀어 들리받고왜 회개를 그렇게 했어 아침에 끝나고 내려오면 머리 얼굴 손다 까져서 핏이 되고 피가 막 나가지고 정말로 무식하게 불황무식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결혼을 한다고 빠져나가 버리니까 정신 공항이 영적 공항이 생긴 거야 내 동생이 그래서 신앙이 막 흔들려 흔들려 이제는 너가 홀로 서게 해야지 영적으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너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냐 그때 이 찬양을 지금 막 하면 그때 했던 찬양들도 많이 했고요 사명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불렀던 찬양도 있고 70년대 불렀던 찬양도 있고, 80년대 불렀던 찬양도 있고, 90년대 불렀던 찬양도 있고, 그런 찬양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지어주시는데, 모든 민족의 짐도 다 가지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아, 예수님 등에 지고 가자 십자가자 다토말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짐을 짓는 것그 기대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쑥하고 거은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짐을 져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울 짐을 나에게 있는데 내가 대신 다 져줄게 그러게 아니고 너희들의 짐은 내가 다 도말하지만 짐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져야 될 짐이 있다 수고할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다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주신, 대신 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없고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든 짐을 질때 요령이 있다 짐을 짓는데 배움에 있다는 거예요 배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짐잘짚니다 청년 때는 제가 냉장고 장 이런 거 혼자 이사 다 했어요 어깨에다 짐을 지면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요 지게도, 얼마 전 평화시장에서 지게 좀더 많이 청청 원단이 두꺼운 거석 줄씩 어깨 메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기절하고 놀래요. 청바지 만드는 청 원단이 두꺼운 거 얼마나 무거운데요? 막 개처럼 짐승처럼 청년 때랑 그렇게 일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내가, 아이고 주님, 나는 언제나. 이 짐꾼 좀안 해볼까요? 아이고 하나님 어디 밤에 산에 가서 밤새 이도록 기도하고 한 시간 두 시간 자고 오늘 출근에 또 이렇게 천만지 짐을 지고 짐 자전거 큰짐자전거요그짐 자전거도 어깨가 한쪽 메고 칠층까지오르요 그래도 나를 부리는 형님들이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을 안줘 지금은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서 우리가 이제 성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성교비 좀 더, 성교비 왜안 옵니까? 아, 몰랐어요.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전혀 원망도 안, 안 생기고, 불평도 안 하고,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자짐지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제가. 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멍에를 배우러 가세요.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할렐루야. 네. 주님의 멍에를 가지고 배울 때 뭐가 있다고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에요. 주님의 몽예는 첫째, 같이 가. 주님의 몽예는 쉽다. 그리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쉽고 가벼워. 쉽고 가벼워. 주님의 짐은 뭐냐? 주님의 몽예는 뭐냐? 한마디로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해는 십자가의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몰라요 대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몇 번씩 쓰러졌어열 14번씩 쓰러지고 십자가 쓰러질 때마다 지고 있을 때마다 체적으로 뭐 때리고 채뱉고바위깨고도 제가 뺨을 후려치고 너무너무 무겁고 무겁고 무거워서 구리네 사람 시문을 오라 그래가지고 잡, 잡아와가지고 대신 지게 했단 말이야. 그게 주님의 짐이야. 자, 우리의 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짐, 수과고 을 짐은 짐 자체에 있지 않아요. 짐을 지는 자세에 있다. 짐을 지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쉽고 가벼워진다. 같이 시다 주님이 같이 져 주시면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멍이가내 몸이 멍이 되고 주님의 짐이 내 짐이 되고 왜키 크신 분이 키 조그만 애하고 같이 짐을 지잖아요. 짐을 지고 같이 틀면 키큰 사람이 힘센 사람이 힘 세고 키큰 사람이 다 그쪽 가요 그냥 키 작은 사람은 그냥 자꾸만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엄마 아빠하고 자식하고 자식 조금할 때짐 굳이 자기도 할수 있다는 거야 일만 더 걸고 치고 힘들어 어른이 짐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해봐 해봐 자꾸만 따라가는 거야 그냥 자꾸 따라가 그만 자꾸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따라가니고 어떻게 키큰 사람 힘인 사람이 더힘드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짐, 짐, 짐 자체가 짐 자체에 있지 않고 짐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가볍고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을 짓는데 주님은 짐을 어떻게 지시느냐. 십, 십자가 짐이 굉장히 무거고 크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억울해 하시지 않는 거예요. 짐을 질때 전혀 주님은 억울해 하시지 않아요. 네. 우리는 내가 지는 짐 때문에 속성이하고 억울해하고 분하고 내가 백만원 주식 부자에서 손해 봤다. 1천만 원 손해 봤다.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한다. 왜내 욕을 해? 왜? 저 사람이 나를 씹었다. 엊그제요. 나는 카톡을 나한테 왔는데 내가 답장을 안 해줬는데 그것이 씹었다는 소리를 난 그 그런 소리난 몰랐어요 사모님이 나한테 카톡을 했는데 내가 소리를 죽여놨어요 산에 가서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저녁 6시 7시 되어도 내가 안 내려오냐고 카톡을 계속 했는데 내가 저그또 내려올 때로 운전하고 있는데 집으로 사모님이 나를 씹어? 내가 카톡인데 왜 연락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씹어? 그게 내가 언제 씹었다고 그래 씹었잖아! 내가 언제요 그게 뭔 말이야? 카톡을 했을 때 카톡을 안 해주면 씹는다는 요새 표현을. 왜 씹었어, 나를? 솔로몬. 아, 요새, 이 김서방, 이 개씨. 김솔로몬이 나를 엄청 씹어요. 아, 이거, 이거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사모님의 옛날 남자친구가 누구지 아세요, 여러분? 박남정 씨야. 아니 아니, 박남정 씨가 아니다. 박강 박강성인가 그렇대. 라이브 가수 있잖아요, 박강성. 내가 저 자, 장난을 줘서 내가 막 삐진 것처럼 막 시기시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청 재밌어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이 게이 솔로몬 형제가 이 김세방이. 나 없을 때 사모님하고 주주준사하고솔로몬하고 같이 이야기 했나봐. 그러면서 같이,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나한테, 목사님, 그랬다가, 아버님 그랬다가, 왜, 박남정, 아니, 박강성, 뭐좋 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웃음>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장난감 병정이라고. 뭐. 장난감 병정. 야, 난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 이 친구가 그래서 이놈이 수시로 장난감 병정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히트곡인데 뭐집 뭐 밖에 그대야 대문 밖에 그대야 어? 집 밖에 남자 대문 밖에 남자 어? 문 밖에 주님 문 밖에 그대 문 밖에 어 이런 소리 계속 나를 성질을 자극을 하네 그래도 또 그렇게 하네또 삐지는 척해야지 또 분위기가 또 좋잖아요 그래도 안 노는 사람은. 오늘 축사를 많이 받아야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단 말도. 어디까지 했더라? 꼭 영적인 이야기 하면 가만히 웃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 막 웃고, 끌끌거리고. 조금만일라도 우리가 속상해 하잖아요. 조금만 손이 보면 열받고 억울해하고 응? 세상에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내가 당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할 일이 아닌데 욕을 하고 다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덤덮이 쉬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우리는 못 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정말로 억울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34절에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아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칭찬해 주면 좋은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너너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좁은 길로, 좁은 문로, 좁은, 좁은 길로,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나를 따르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야. 너는 죽여야 너 성질 을 죽여야 천국 올수 있어. 너 자신을 부인 좀 해봐라. 너 자신을 업 시키지 말고 너 자신을 좀 죽여봐라 성질 좀. 모든 삶을 본능적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 왜 죽는지 아십니까 명예나 지위가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못 견디는 거이 자존심이 그러니까 죽는 주님 앞에는 명예 자존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열심히 따라가는 게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 생활방식이, 내 삶의 생활방식이 죽는거야.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죽어. 바울이 고백해. 다 마다 죽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 지위, 배경, 다 배설물로 얘기하는거야. 배설물로. 주님이 그거 내놔. 내놔야돼요, 그거. 너 지금까지 건강하니까, 중심 못 차렸지. 건강 가져와! 그럼 우리 몸에어디서부터 이제 이상이 생기는거야, 이제. 병이 생겼다고 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 명예 체면 어려움 그런 일이 와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가장 오늘 설교의 가장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짐을 지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죄야 한다 어떻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같이 합시다 온유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죠 네. 겸손한 것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행해도 겸손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편안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행복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고 그러지 않고 주님은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주특기예요 예수님의 주특기는 뭐냐 성품의 주특기는 뭐냐 온유와 겸손과 인내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순조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대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삶에 잡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넓은 집에서 물질이 풍성한곳에서 물론 주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면 누리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주님께 쓰임받지도 않는데 그런 좋은 환경이 있으면 타락한다니까 사람들이야 두려워해야 돼요 믿습니까?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거야 주님께 쓰임받지 않는데 높이 올라가면 위험해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쓰임받게하서 높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 자리에 서울시장 자리에 국회원 의 자리에 주님이 쓰임을 받아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을 위해서 변호하고 기독교를 위해서 변호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켜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신앙 생활의 끝은 상급으로 끝나야 되는데 상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해야 상급으로 가는 거지. 잘못하면 큰일 나는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원 산상보원의 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스리고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큽니라 할렐루야 내가 솔로몬한테 야이 자식아 너 이리 와너 이리 와저 싸가지가 박아지네확 쑤셔볼라 이란 그러면 얼마나 상하게어요자심이 솔로몬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제 응. 생활 자체가 설교의 메시지 내용이니까 솔로몬은 잘해야 돼 <웃음> 죽은 목숨이야 이제 나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하다보면 사모님하고 같이 산 이야기만 하자 그러면 사모님 막 얼굴이 막부락부그락부락부그락 저기 끝나면 여기가가지고 막왜 나를 까냐고 내가 아니 왜까 내가 안 깠는데 오늘 술기에서 나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요 아 성도들은 그런 생각 안해 그러면 당신도 네가 깐다 많이 까봐 나 이제 설교 예배 끝나고 나면 사모님 왔다 증금받으러 가야 돼요 웃장하는 얘기입니다만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곤란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고집 증을 하느냐 그렇다 말듯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짐을 짓는 짐을 찌고 가는 사람의 상태. 네. 마음의 상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주님의 특징이에요. 그 성경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몇절입니까? 자, 29절. 시작. 아, 이, 어, 28절에서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집은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이 우리 죄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 치고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도 있고 우리의 십자가도 치고 주님은 더물어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긁어지고 가시는데 속상해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은 오셔서 기도중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합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하시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예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도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